시작을 해봅시다. 어디보자. 플레이. 온라인. 온라인. 아, 내가 초대할게, 그냥. 어. 뭐... 들어오시게. 잠깐만, 게임 초대. 문 닫고 올게. 난만 옷좀 입히고, 옷을 안 입고 있다. 어디 보자 레벨 선택 어둠 너무 어려 어? 너 초대 안 됐나? 개인 강제 초대 어? 들어왔네 들어왔다 쉬운 거야라나 처음이다 <웃음> 전... 아, 이기 쉬운 거 그 UI 숨기기 해하면 예또 여기로 온다. 뭐야 저거 셀즈 아니야 너? 으왜 왜? 놀로 와. 어 어디 가는 거야? 아때내거떨어졌다아 <웃음> <모르겠지, 인마. 웃음> <웃음> <돼>. 이거, <웃음> 이거 조작 어떻게 하냐?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가까워 왼손 오른손이거 점프고 이거고 Y가 채팅킨데 그거 쓰러지기랑 아마 같이 돼 있을 거임 나중에 그딸신고가원나라 죽은 척하기를 옵션에서 으악 어 진짜 채팅키하고 같이 돼 있네 어. 설정 설정 어디 갔어 야 설정 이거 어떻게 하냐 어그 바꾸면 된다 그냥 움직이지만 아니 인마. 지금 상황에서 못 바꾸는 거 같은데 난 나중에 바꿔 나중에 딱한번 필요하다 나혼제안 죽는다 같이 죽자 임마 이게 필승법이 딱 있다 소화기 들어봐 임마 이거, 다리 두개 잡으면, 이거, 무조건 이긴다. <웃음> 으악, 으악. 퐁, 퐁, 퐁. 들어가려나?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한다. 그냥 게임 시작할까, 일게임. 아. 일게임이다. 우우 <웃음> 그거. <웃음> <웃음>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. 다, <웃음> 일어났다, 먼저. <웃음> 점프. 들어봐봐 비디오 나온다 어? 진짜네? n c h a 이 g e 아볼래 네가 어디 가겠다는 건 모르겠지. 내 내가 온몸으로 거부할거데 잘가시기 점프! 너 일로와 좀비다! 좀비다! 너 <웃음> 일로와 <놀러와>. 점프! 점프! 너 일로와 으아아아아아 우아 으아. 똑글로. 어, 지간다. 우와. 어, 내가 떨어질 했다기와자 아. 야, 잠만 옵션 좀 보자. 어디 보자. 키, 아니... 구성. 왼손잡기, 오른손잡기, 걷기, 점프, 죽은 척을 뒤로 바꾸랬지. 응. 어. 클레이 이름보기, 어, 어, 어, 어, 으니 <웃음> 네 설정한 동안, 너는 사망, 사마... 너의 육치는. 일단은 들어왔다. 아, 아, 이거 그, 점프 이거... 있냐? 아니 그, 점프 말고 그, 뛰는 그, 거 있나? 아, 달리기. 그, 그거 달리. 버튼 누르지 말고 기로 와봐. 와봐 아마 기로 가면 도중가지가 하나 깨진다. 오. 요렇게 오면 도중가지가 하나 깨진다. 좀... 점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띄어서, 잡아서 이게 짚고 올라가는 게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마우스 뒤로 끌어봐봐 밑, 아래로 아 어, 된다고 아, 이렇게? 그리고 요 동상 머리 위에 올라가도 도중 가지 않아 깨진다 동상 머리? 응. 어, 별로 안 어려울 거요 점프해 점프해서 잡으면 올라가 봐아어 깼다 근데 어, 비둘기 시뮬레이터 야나혔다 꺼내줄게 이상한데 꼈다 ㅅㅂ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얼른 내 손을 잡아 잡았다 우와 <웃음> 내가 못 올라간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으아! 됐다! 올라갔다! 올라갔다! 올라갔다! 올라갔다! 으아! 됐다! 어 좋아! 이제 저 버튼 누르면 되나? 아니 넌못 지나간다! 넌못 지나간다! 못 지나간다! <웃음> 못, 못 지나간다! <웃음> <웃음> 지나간다. <웃음> <웃음> 못 지나간다. <웃음> 아, 같이 가자! <웃음> 이번 어때? 못 지나가는 거 우리 둘다못 간다! 넌못 지나간다 <웃음> 공중에서도 잡을거다 너, 너 일로와 넌잘 지나간다 넌못 지나간다 <웃음> <웃음> 한 시간동안 이 지랄할거다 이거. <웃음> <야>, 그러게 <웃음> 아 빨리 깨자 이제 이게. <웃음> 비켜 비켜 비켜 비켜 <웃음> 근데, 왜 이렇게 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거 달리? <웃음> 달리기 없는 것 같다. 으악! 이럴 바에 잘 죽는 게 나왔다. <웃음> 오, 교육용 비디오다. But 이 노래가 좋다. 핸드. If you can't grab something or push a button, you c a n a n 나밥나밥아밥와넌못 지나간다. 아 니가 <웃음> 손을 놓으면 우리 둘다 같이 갈수 있고, 니가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린 평생 이대로 있어야 된다. <웃음> 아, 아, 잠깐만. 씨발. <웃음> 손을 나와서 떨어져라. 그 다음에 깨는 거야. 아야 잡았다. <웃음> 우리 같이 못 깬다. 응나 음? 다리 꼈다. 어. <웃음> <오> <웃음> 와! 예! 와 예! 야. <웃음> 좋아, 이번 스테이지는 뭐 원래 사지고 엄청 빠게임 깨면, 나 이거, 이 스테이지, 원래 5분 정도 걸리는데, 나는 아. 이, 30초, 1분만에 깰수 있다. 야, 여기 와봐. 응? 어? 어디? 여기 와봐. 으악. 요거 타봐. 떨어뜨리려 그러지? 어, 아, 아. 도중가지가 있다. 어. 니가 떨어진 것 같은데. <웃음> 아, 그게임은 도중가지 하나 있다. 그 타봐. 뭐? 어 그.. 그거.. 아, 그거 아. 위로 집어봐봐 이걸 내가 위로 올릴게 이거 이거 타고 몇 키로 이동하는 거더라? 이동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바퀴가 끼었다 밑에 안돼 안돼 일로와 이쪽이야 야 어? 엎었다 모르고 안되겠다 한번 갖다 버려야겠다 이거 근데 <웃음> 그래, 못된 녀석은 그야 으아 으아 으아 으아, 으아 어? 왜 같이 가세요? <웃음> 왜 같이 가세요? 이렇 <웃음> 야... 이거 뚜껑이 여자 이거 타고 몇 키로 이동하면 깨지던데 뭐 하나 잠깐만, 내가 열어줄게. 올라가가지고, 이거는. 뒤로, 이 잡고, 뒤로 넘어가면 된다. 우와. 근데 몇 키로를 이동하는 거임? 이거 미터인가?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. 들어가시오. 이거 타고, 타고 뚜껑 닫은 채로 떨어지면, 우리 가기갈수없는거 없나? 아, <웃음> 진짜. 안에 꽉 잡고 있어. 여기 쓰레기 넣어도 도중까지 깨지는데, 이건좀 이따가서. 들어가시오. 간다. 잠깐, <웃음> <웃음> 몇 키로더라, 이게? 시프트 탭에도 도중까지 빠진다, 이거. 그거 몇 킬로인지 한 나중에 봐봐. 깨졌나 혹시? 지금 아직 보고 있다. 뭐 있다. 어 깨졌다. 됐다. 컨버터블 타기. 어. 하나 더 있다 여기 이거 미션 쓰레기통 미션 뭐지 여기 파편 있다 이거 이거 어... 다, 다섯 개인가 채워야 된다 아 그, 그, 작은 걸로 다섯 개안돼 아, 쓰레기통 떨어진다 야 쓰레기통 떨어진다 <웃음> 여기다, 여기다 주차 어 깼다, 공공서비스 갑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간다 다음으로 간다 여기 뭐도중가지 많다 이거 바로 세우는 것도 도중가지더라 미친 으앗 으앗 으앗 으앗 바로 세워 으앗 으아 밑에 잡을까 으아 으아 으 어, 됐다 깨졌나 근데 안깨졌다 이거 좀 들고 다녀봐 봐요, 여기로 아마 이거 어떻게 하다보면 깨질텐데 이거 으앗 위치도 다시 잡아요 위치도 요기다 예쁘게 반듯하게 놓자 어 깨졌다 완벽주의자 <웃음> 완벽합니다 이걸 밀어주시오 내가 뭐, 밀어줘 이거? 우와 밀어주시오 위척가 야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야? 응. 안되네? 너무 왔다 여기까지 그.. 그.. 그.. 그.. 그.. 그.. <웃음> <웃음> 왔네 여기 뭐더라? 아, 네. 어, 뭐야? 뭐야? 왜 사람이 추가된 누구야 저거? 몰라. 아무도 모르. 모르는 사람이다. 야, 집을 던져. 집... <웃음> <집> 던질라고. <던지려고. 웃음> 집을 던져야 이거. <웃음> 날, 던져야. 도와라. <웃음> 날 도와라. 으날 도와라. 야야, 빨리 던져, 빨리 집을 던져, 집을 던져. 야야, 야, 도망간다. <웃음> 나왔어. 우와... 미로미로. 또... 아, 네! <웃음> <웃음> 아, 같이 떨어졌어. 으악. 너무 못 지나간다. 도와. 도왔어. 얘. 그 사이 내가 깬다. 야야, 도망간다. 얘. 으아아 우와... 우와... 끌고 <웃음> 간다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넌 떨어진다. <웃음> 됐다. <웃음> 넌못 지나간다. 아 어, 이거는. 아이고. 아 이거 하는 방법이 있다. 어한 손으로 가서 먼저 대. 여로 올라가야 된다. 어. 여기 계단 올라와봐. 아, 저기임? 뭐야, 너. <웃음> <웃음> 넌, 뭐지? 아, 넌, 자... 넌 내... 자꾸 움직이지? 야, 야, 야, 나 잡으면 어떡해. <웃음> 야, 같이, <웃음> 가자. <웃음> 같이 가자! 같이! <웃음> 가자! <웃음> 야, 됐다. 아? 우리 살았다. 올라, 올라 잡았다. <웃음> 우리 팀 살았네. 어, 우리 살았네. 이렇게 살았네. <웃음> 어, 야, 야, 잡아. 아니다, 일단 클리어를 해보자. 와! <웃음> <저장> <웃음> <웃음> <야 막아. 웃음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<웃음> 어떻게 아는데 <저걸. 웃음> 막을 방법이 없다 아직도 계속 있나 뭐라 있을걸? 여기 깨는 방법이 있다 여기 깨쉽디창고로 엄청 복잡하거든 여기 밝고 여기 녹색깔 밝고 점프해서 <웃음> 그냥 올라가면 <웃음> 올라가시면 지 <웃음> 몰라도 깼다 미친 <웃음> 사실 저맨 처음 방에서 바로 올로올수 있는데 오? 그런 버그도 있어? 아 버그가 아니라 편법이다 그냥 아 내가 깰 거야 아 내가 깰 <뛸> 거다 우와 <웃음> 난 입구에서 너무 못 지나가게 할 거다 깨고 말 것이다 이거 잡고 우와 우와 우와 아! 으아! <웃음> <웃음> 넌못 지나. <지났다>. 으아! <웃음> 친구가 <웃음> 코앞이지만 넌안 된다. 으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같이 가! 으아! 흔히 못 느꼈다. 야, 야, 보라 친구 잡아. 어, 이 아직도 있었네? 아직도 있다니. 끈질 아니, 야, 얘를 여기 세워두자. <웃음> 아니면 <웃음> 야 그냥 <웃음> 리스폰 된다 이거 어차피 야 나갔어 <웃음> 자꾸 떨고 떨어뜨려서 나갔어 <웃음> 야좀 재밌는 거 하실까 그 박스 줘봐 어 도중에 그래. 또 있다 여기 그 눌러봐봐 발봐봐 발파 근데, 그거 내가 해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니? 아, 우리, 따, 보고 따라 해봐. 아, 그, 올라, <웃음> 여기 올라가서, 이거, 여기, 여로 들어가 봐, 이래. 어. 걸렸다. <웃음> 깼지? 어. 하, 여긴 나안깰 거다, 귀찮다. 여기도 깨는 거임? 나 어떻게 나가냐면 요 요렇게 하면 된다 이거로. 미친. 일단 <웃음> 다 <깨었다>. 다음 방. 그거 맞네. 오. 아, 넘어 왔다. 여기도 깨는 방법이 있지. 난 정상적인 방법으로 깨지 않는다. 질질질질질질 여기다 왔다 나는 질질질질질 오. 박스를 탑 쌓는 것도 있거든. 탑, 탑도 쌓네? 어. 그건 들기 어렵더라, 좀. 어디 있냐? 아, 어, 박스 올렸다. 여기도 그냥 넘어가면 되나? 아 어, 여기 깨는 방법이 있다. 아 왠지 모르 클리어 판정이 난다. 아 으. 문 열어보시오. 응? 이 문을 열어봐. 는또 떨어졌거든. 어. 이 문을 열어 엘리베이터 볼게요. 타야 한다. 어, 야. 어? 음, 나, 그, 엘리베이터 밑에 꼈다. <웃음> 못 간다. 난깰 거다. 안녕. 안 돼. 와, 어? 으아. 아, 여긴 좀 어렵다. 이게 뭐 하는 곳이야? 놀러 와. 넌못 <웃음> 지나간다. 으아. 넌잘 지나간다. <웃음> 야, 내가 이거 친구 전용으로 안 열어가지고, 다른 사람들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. 반갑다. 오 <웃음> 와!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건 또 뭐야? 덮쳤다, 내가 널. 바다 바다닥, 바다 바다닥, 바닥, 다닥 바닥. 넌못 지나간다. 넌못 지나간다. 지나간다. 넌못 지나간다. 난 오, 지나간다. 못 지나간다. <웃음> 지나간다. <웃음> 잡았다. d i 다시 p p o 라다시 d 난다 그 뒤에, 그 앞에 있는 바위. 그, 그 뒤에 있는 바위는 올라가신다. 틈이 있어서.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, 널. 쥐앗! 쥐앗! 쥐앗! 거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데. 쥐앗! 힘든 길을 선택했겠다. 으아! <끼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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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육 e 비디오를 보다니 e v e 난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손을 날아 진짜. 임마. <웃음> 안 그러면 나까지 위험해진다니까. 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다 지나가자. 웃음> 우아 <웃음> <웃음> 우리 다시 <안> <웃음> 아, 하, 하, 하, 안 놓으면 그만이다. <웃음> 힘들지, 너. <웃음> 이, 도대체 뭐여, 이 <웃음> 오날 끌어올리던가, 아니면 같이 떨어지죠 부드덕, 부드덕, 부드덕, 부드덕. <웃음> 부드덕, 부드덕, 부드덕, 부드덕, 부두덕 <웃음> 같이 떨어지자. 아, 그러진 않는다. 안그러넌 <웃음> <웃음> 아, 답이 없어, 임마. 넌못 나간다. 아니, 난 답이 있어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<웃음>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좋은 점이 있다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올라오지 마. <웃음> <웃음> 내려와 아, 내가 안 올라가면 네가 내려가야 되는데 괜찮다. <웃음> 아, 안 되겠다.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안 내려왔다니까. 파이어. 네 파이어. 좋은 말해도안 내려가겠다. 파이어. 와또못틴다 파이어. 파이어. 파이어. 파이어. 이녀석끈질기이 아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니가 버틸 수 있다 으아 너 손잡아 이노 일로와 잡았다이놈 뭐가 있었다 내가 니 가자! <웃음> 오, 버텼다. <웃음> 미친. 미치... <못> 버텼다. 어우, <웃음> 나도 대단해. 아까 그걸 버텼어. 올라가자. 어. 안 됐네. 아, 내 목. <웃음> 내 머리. <웃음> 내 머리. <웃음> 내 머리. <웃음> 안 되겠군. 으아. 으아, 같이 가자. 으아, <웃음> <웃음> 미카으 <미가한> <웃음> <미가한> 그럼 내가 뒤에서 쫓아올게 잡히면 같이 떨어지는거다 <웃음> <웃음> 빨리 빨리 도망가봐 싸가새끼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위가 뜻파이난 자살을 택하겠다 <웃음> 두목, 두목, 두목, 두목. 파이어. 안돼 파이어. 안 돼. 안돼 파이어. 안 돼. 안돼 어디 있너 파이어. 난이래에도 존버 하나로 배그에서 1위했던 인간이다.